안녕하세요. 미스티코티타입니다. 오늘은 같이 우리 목도리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실 꼬리실 풀어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대로 여유를 주실 건데요. 한 뼘, 두 뼘, 약세뼘 정도 여유를 준 상태에서 그대로 직물을 접어줍니다. 접었을 때, 위에 쪽, 위에 쪽 실은 짧은 쪽 실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꼬리실? 여기 있는 거. 자, 이 상태에서 이 고리에 우리 왼손을 집어 넣을 건데요. 그대로 V, 해주시고, 자, 집게 손과 엄지손가락이 들어갑니다. 오른손으로 실을 잡고 그대로 끼워주신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끼우셨죠. 끼우신 상태에서 젖혀서 실을 아래로 쭉 내려주신 다음에 손바닥을 그대로. 감싸주시면서 가위손 유지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우리 바늘 두 개를 잘 포개어 잡고, 자, 지금 보면은 공간이 하나, 1번, 그리고 2번, 두 군데가 있는 거거든요. 자, 엄지에 걸려있는 공간 1번, 검지에 걸려있는 공간 2번이 있어요. 바늘을 그대로 두 줄을 잡고 1번 아래쪽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 그대로 우리 2번 검지손가락 공간 위에서 아래로 찔러주시고요. 이 상태 그대로 1번 엄지 공간으로 나와줍니다. 나온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왼손을 풀어주신 다음에 당겨 보시면 매듭이 딱 생기는데요. 이 매듭은 자, 바늘 두 줄에 잘 붙도록 당겨서 붙여줍니다. 시작 코를 이렇게 잡아 주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 짧은 쪽 실과 몸통에 연결되어 있는 실두 줄이 있을 거예요. 다시 V손 만들어서 그대로 실을 잡고 꺾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번 공간과 2번 공간을 만들어주시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실이 이렇게 있으면 그대로 들어가서 실을 잡고 꺾어줍니다. 이렇게 모양이 잡혔으면 그대로 아래에서 위로 1번 공간 위에서 아래로 2번 공간 그리고 1번 공간으로 싹 나와주시면서 당겨주시면 두 번째 코가 만들어지고요. 연속 동작으로 그대로 꺾어서 1번 공간 아래에서 위로 2번 공간 위에서 아래로 다시 1번 공간으로 살짝 나와주시면서 당겨주시면 3번 코가 만들어지고요. 자, 이 상태 그대로 우리 같은 방법으로 14코를 만들어줄 거예요. 1번, 2번 빼고 당기고 그대로 꺾어서 1번, 2번 그대로 통과해서 이렇게 모양은 이런 식으로 꽈배기 꼬인 것처럼 해서 잘 나오고 있고요. 다시 딱 꺾어주시면 1번, 그리고 2번 당겨주시고 이렇게 반복해서 코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가 걸려있는데 14코가 걸릴 때까지 할 거예요. 만약에 손이 중간에 풀렸어요. 풀리셔도 똑같습니다. 그대로 엄지검지 두줄 사이로 들어가서 자두줄 같이 잡고 그대로 손가락 벌려주시면서 꺾어주시면 1번 공간, 2번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자, 1번 공간 아래에서 위로 찌르고 2번 공간 위에서 아래로 찌르면서 다시 1번 공간으로 바늘이 나와주시면 돼요. 그리고 당겨줍니다. 그대로 1번 공간 아래에서 위로 2번 공간 위에서 아래로 1번 공간으로 나오면 매듭이 이렇게 생기면서 1코, 2코 이렇게 우리 기초 코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8코 만들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는 14코가 필요해요. 같은 방법으로 꺾어서 1번 공간, 2번 공간 아래로 해서 1번 공간을 그대로 통과시켜준 다음에 당겨주시면 기초코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1번 공간 아래에서 위로 2번 공간 위에서 아래로 다시 1번 공간 쪽으로 빠져나오면서 벌려주시면 매듭이 예쁘게 잘 생겨요. 자, 같은 방법입니다. 1번 공간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싹 벌려주시면 예쁘게 모양이 생기고요. 그 상태 그대로 우리 반복을 해주실 건데 코는 그냥 하나, 둘 걸려있는 줄 그대로 셉니다. 3, 4, 5, 6, 7, 8, 9, 10, 11, 12 자, 12코가 지금 완성되고 우리 14코 필요하니까 마찬가지로 그대로 꺾어서 당겨주시고 마지막 코도 기초코를 딱 잡아주시면, 자, 이렇게 우리 기초코 14코가 만들어진 모습이에요.